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최현욱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 포스터 물감과 수채 물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물감과 수채 어, 물감. 이게 저의 수채 물감입니다. 음, 자, 제 수채 물감이고요. 열면은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초와 어? 하나 어디갔지? 이런 네, 수초와 물감 하나 없네 이래자 이렇게 튜브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색 한번 꺼내볼까요? 이 예, 한번 꺼내보고요 그리고 이 색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두 개. 그리고 음, 그 다음은 포스터물감 저는 포스터물감 이거 안 써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우리 스터디에서 그 미친 형수님이 어, 그냥 선물 하나 보내주셨던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톤 물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색깔 한번 보내 볼까요 당황색 그리고 연두색자 우리 질문하신 성북동 도기님 말씀대로 물상, 물감 용기도 다르고 뭐 그렇다는데 네, 어, 뭐, 뭐 말려서 쓰느냐 어쩌냐 어쩌냐 뭐 그거는 사실 말려 써도 되고 그냥 쭉쭉 짜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래저래 네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차이점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수채화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쓰죠 수채화 종이 캔썬 이거 비싼 거야 자 한번 짜 보겠습니다 음 수채화 물감입니다 뿅 그리고 역시 수채화 물감입니다. 수채화 물감은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 포스터 물감입니다. 포스트 컬러라고 하죠. 이런? 굳어버렸나? 네. 포스트 컬러그 다음에 여기 또 포스트 컬러 이렇습니다 차이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두 개의 차이점은 둘다 어차피 마르거나 오래되면 말라버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보시다시피 포스터 컬러는 색이 좀 습기가 좀 덜하고 얘는 이렇게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한번 칠을 해 보면요 은 수채화물감입니다. 수채화물감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쏙쏙쏙쏙 그죠? 수채화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리고 아, 조금만 수채화물감 그리고 포스터 컬러 칠해보겠습니다. 포스터 컬러 포스트컬러입니다. 차이점 보이시나? 포스트컬러하고 수채화물감하고 사실 둘이 재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포스트컬러가 수채화물감보다 그 뭐라고 그럴까 이좀 이 촉촉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무슨 고무 뭐라고 하던데 걔가 수채화물감에서 그걸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짙고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매트 느낌? 매트를 뭐라고 그러죠? 글로시의 반대 매트,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얘좀 마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다시 칠을 해보도록, 다른 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 아주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꾹꾹 꾹. 이렇게 뜯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성부동 도기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뭐 납작한, 보셨떠냐 썼더냐? 어떠냐? 이건 좀담 써보고 자, 이번에는 여기요 녹색을 한번 연두색을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두색을 계속 쑥쑥 발라가지고 적당히 발라서 요렇게 얹으면은 보이시죠? 둘이 번지고 그리고 밑에 색깔들이 막 올라옵니다 보이시나? 그죠 이좀더 마르고 하면은 더잘 보이는데 아 제가 감독님 혼자서 이거 하려니까 참 힘드네. 자 그러고 나서 포스터 컬러 요요 요 색깔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포스터 컬러 얘도 물 조금만 바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쓱 칠하면은 보이시나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번 번짐, 뭐, 번짐은 지금 젖어 있으니까 번짐이 있긴 하지만은, 이 포스터 칼로 같은 경우는, 이 물감에 이 촉촉하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밑에 색깔이 잘안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네. 이두개 차입니다. 둘다 어차피 똑같이 수용성 수채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칼러를 포스터 칼러쓸때 이렇게 납작한 이 럼붓 썼다고 하는 얘기가, 얘를, 얘는 이렇게, 밑에 색깔이 잘안 올라오고 그리고 번짐도 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한 붓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옆에 다 있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은 어때요? 바로 보이죠? 차이. 왜 납작한 붓을 쓰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네. 이 이유에요. 얘가 밑에 색깔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번잘 어, 번짐도 덜하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선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채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채화는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르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 색깔을 얘를 이고 이거 질수 수채를 다시 한번 이 연두색을 한번 발라보면은 바로 밑에 색깔이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물 조금만 더 발라도 그냥 쓱 번집니다. 수채화와 포스터 물감의 차이는 이겁니다. 아싸! 아 도화지에 둘다 도화지에 그려야 되고요. 얘를 캔버스에 그릴 수 있을까? 캔버스에 그리면은 하, 이런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은 그... 하지만 이렇게 수채화 물감을 할때 이렇게 번짐효과 내는 그런 거내가 되게 힘들겠죠. 당연히. 변짐효과가 날리도 없고 왜냐면 수채, 이 캔버스가 확다 빨아 먹어버리니까 자 이거 옛날에 우리 미친스튜디오에서 한번 그냥 막 날렸던 그런 캔버스인데요. 한번 여기다가 수채화를 한번 그려 물감을 발라보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바르니까 자 이렇게 예쁘게 번짐나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번짐 나는 그런 거 없죠. 수치합니다. 수치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어이 연두색을 한번 더 칠해보겠습니다. 을더 칠을 하면 은 이렇게 하면 이은 종이보다 안 예뻐. 참이 감독님 월급 주고 좀 시켜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종이에, 싼 종이, 종이에다 하면 될 거를, 원래 캔버스에다 하겠어요. 게다가, 한번, 이거 해볼까, 이렇게? 이거 뒷면입니다. 이거 캠, 그, 프라임, 안 된, 재수 안 바른 겁니다. 그쪽면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그냥, 쑥 빨아먹어버립니다. 보이시죠? 네. 종이처럼, 예쁘게 싹, 번지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오늘 영상 완전 개반이네, 이거. 이래니? 자, 어, 그래서 굳이 뭐, 나머지는,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된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말린 뭐 물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요. 수채화? 네, 수채화는 이렇게 그냥 액체 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많이 써요. 이렇게. 네, 여기다가 그대로 물 발라서 그냥 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물 찍어서 톡톡톡톡톡톡톡톡 찍으면 수채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싹 바르면은 오! 수채화 느낌 나죠? 수채화가 이렇습니다 자, 오! 이거 좋네 이거 수채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싹 어때요? 이 수채화 정말 느낌 좋다니까 이 네, 제가, 제가 수채화를 잘안 그려서 그렇지 하, 저도 수채화 그리면은 좀 농담이고 수채화 수채화 얘는 이게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밑에가 잘 밑에 층이 보이지도 않고 이 수초화는 촉촉하게 물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밑에 바른 색깔이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이두개 같이 섞어서 섞어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써도 돼요. 밑에 시간 보이게 이 포스터 칼라 쓰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수초화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는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초화 잘하시는 형님께서 이 포스터 칼라가 이게 오래 못 간대요. 즉 금방 뭐 떨어지든 뭐 손상이 되다 그렇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그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과 유화 물감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저거는 잘못하셨습니다. 수채화 물감하고 유화 물감하고의 그이 아크릴 물감, 이거 수채화 물감하고 아크릴 물감하고 중간 단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채화 물감하고 유화 물감하고 어, 쓰는 용도가 다르고요. 재질도 다르고요, 재료도 다릅니다. 아크릴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아크릴은 이게 수지로 수지 고무를 섞어 가지고 얘를 어, 기름, 그 린시드 오일이나 테라핀이나 이 유성 어, 용해제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물 써도 상관 없게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수채화처럼 다루기는 쉽고. 굳이 그 기름을 섞어도 되니까 대신에 그 유화처럼 딱받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묵직한 이런 느낌 나는 네 그렇습니다 유화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고요 오히려 유화 그림을 그리 이 전에 아크릴로 연습용으로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가 점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끈적끈적한 게 그래서 이거 도로 벽화 길거리 벽화 그릴 때도 이, 이 아크릴 많이 쓰고요. 어 캔버스에 그려도 되고 종이에 그려도 뭐다 그려도 상관없었나 파르다 그려도 돼. 어떻게 주문이 좋은 답변 됐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